돌려줘. <enroll> 어서 빨리 내 비비고를 돌려줘. 그러니까 비에고, 비비고. <root> 죄송합니다. 오늘할 캐릭터는 비비고, 비에고이다. 비비고가 완전히 입에 붙어버려서 그냥 비비고라고 부르겠다. 비비고는 근접 캐릭터 치고 사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다. 이렇게 얇은 벽 뒤에 있는 적들도 무자비하게 혼내줄 수 있다. 일단 패시브 중 하나는 처치한 적의 몸을 뺏어오는 것인데 일단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Q는 그냥 찌르기다 이게 다른 패시브 중에 또 하나인데 공격 스킬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안개가 적에게 생깁니다 이 상태의 적에게 비비고가 평타를 치게 되면 후비고! <웃음> 비비고가 적을 후비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W는 이렇게 기를 모아 상대에게 돌진하며 스턴을 먹입니다 이 스킬은 장판을 까는데 그 위에서 이동속도와 공격속도가 증가합니다. <웃음> 야 마스터이 개빡쳤다. 아 그리고 이를 벽에다 쓰게 되면 이렇게 주변 맵을 거의 다 덮습니다. 어 일기장인데 왜 존댓말하고 있지? 일기장을 미래에 볼 사람. 즉 미래의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존댓말을 비비고의 궁을 파이크의 궁극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이크의 궁과 비비고의 궁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궁극기가 적중하지 않아도 궁이 박힌 자리로 이동한다. 그리고 많은 적을 타격할 때는 가장 피가 없는 적을 제외하고 카밀 궁처럼 이렇게 밀어낸다. 그럼 지금 바로 실전 영상이다. 짐승들의 세계 협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비비비 어... 이, <웃음> 얘들아 인맥하자! 예. 이, 얘들아? 아탑차이 점보 대차이 가로등차이 야비비고텐 뭐사냐? 예, 얘들아 에코 AP냐? 아니 에코가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몰라 아.. 똥 닦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은 뭘 시작 안했겠지? 이런 병.. 인벼를 못갔으니 방어라도 해야지 어? 저거 뭐야? 임배를 <쎌> <mystery> 당했으니 신나는 부금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보자 이희 <웃음> <스마는> <웃음> 내산되는 아우렐리온 설비비가비비가 후비고 <웃음> 아... 현타운다 씨... 우주용의 화요공격 탑으로 갱을 가는 그레이프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 뭐야 어? 여러분들 좋됐습니다 상대 탑이 신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방금까지 신나게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영상을 가져다가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 3분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주, 주, 주, 진짜 열심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저는 괜찮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어야겠는데 그건. 좋아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기다려봐요. 네. 안녕하세요. 피안드입니다비비고 음. 스킬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상대는 카타리나. 들어온 카타리나를 무자비하게 때려주었다. 협복 뭐, <웃음> 총잡이? 나와 카타리나 둘다 피가 없는 상황 우리 정글이 근처에 있었기에 암무빙을 쳐주었다 아우씨. 와우 어 내안건드도될거같 라인을 밀고 집을 다녀왔는데도 카타리나가 없는 상황 카타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었기에 라인을 태우고 있었다 포고를 먹고 집을 다녀왔는데 카타가 현피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카타가 신청한게 맞는거지 <웃음> 그러게 왜 나대? 와, 후비고오비비가와 설마 이겨? 와 뭐야? 네가 잡고 네가 놀라니 진짜 무슨 이런 미친 캐릭터가 다 있나 싶기도 하다. <웃음> <웃음> <웃음> 자 미드가 땄으니 이제 무슨 차례죠? 그래요 우리 바텀이 뒤질 차례에요 상대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고 머릿속에 멋있는 대사까지 생각났다 그.. 그것은 바로 아씨 개 쪽팔리는데 지금의 나라면 절대 줄것 같지가 않아 저도 지금 끝까지 만들고 싶은데 영상을 잘못 가져와서 날린 부분도 많고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날먹 좀 하겠습니다. 보기 싫으면 한번만 봐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와 신기해 진짜 오래 따라가면 i s t s i n s and you're just a p a i of lips <announcing> that I've lost <jobbar> in the moment. All I want is for you to come back. Now I'm cold. <surra> <laughs> <laughs> <Wow, bro. laughs> 좀... 나여난 살수 있어 아니 살수 있다며 야야야 이번엔 진짜 사는거 맞지? 어 뭐야? 전리안터어특수해 센타다 <목소리> 안무 화이팅!